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나라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마켓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도 5 0 0원 만에 10억 이하의 매물이 나와서 어,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 해당 매물 인데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어, 해당 매물은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위치하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어, 어, 지하 1층 지상 어, 4층 예, 건물인데요 어, 매매가는 9억에 나와 있습니다 10억 이하의 비교적 보기 드문 매물입니다 어, 이 도로가 한 8m 정도 어, 또 이쪽 내려가는 도로가 10m 정도 어, 코너 각지에 위치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예, 아파트 단지 입구 코너 각지 이고요 어, 24년 국철 도시철도 가수원역 개통호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대전 같은 경우 이제 경부선 말고 호남선이 있습니다. 호남선이 이제 고속철화되면서 기존에 있는 국철이 운행 빈도라든가 이런게 좀 많이 떨어져서 이거를 대전시민의 예, 도시철도로 어, 어, 개편해서 어, 어, 활용하는 방안이 이 검토가 되어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음, 예, 한 33억 정도의 그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사업 시행 중에 있고요. 어, 2024년 개통 예정으로 어, 지금 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이 도시철도가 개통되면 이, 이 해당 건물이 위치한 이 내려가는 도로인데 여기서 한 150m 정도 어네 네, 길을 건너 가보면 음 거기에 가수원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일단 어, 사진 촬영 사진으로도 이제 확인이 되실 텐데요. 그러면 은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2단지 예, 은하 2단지가 있는데 한 378세대 정도 되고요 또이 반대쪽으로 은하 5단지가 있는데 720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 이 예, 주거형 예, 단독주택지 2종 예, 예, 주거지역으로 어 단독주택지가 밀집되어 있고 해당 도로가 메인도로 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건물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매가 9억에 나와 있고요. 예, 대지가 90.78평입니다. 음, 건축 면적은 52.3평이고요. 예, 이 바닥 면적이 깔고 있는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고 합니다. 음, 중공년도는 이제 비교적 꽤 오래 됐어요. 이 지역이 에, 가수원 개발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서 개발이 되었는데 에, 90년도 어, 8월에 준공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단점이라면 예, 단점인데 주차하고 이제 승강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단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어, 대출 금액은 현재 2억 9천 정도 이제 설정이 되어있고 어, 한 3.8% 3%, 3 후반대 정도 이제 예, 지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월세 합계에는 305만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비교적 이제, 예, 월세가 좀, 어, 저렴하게 이제 나가 있는데, 음, 주인분이 또 지인 위주로 이제 임차 내역을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어, 좀 싸게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음, 월세는 좀 조율해서, 어, 가격을 좀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드린, 보여집니다. 이, 이자 지출을 빼면 월 순수익은 213만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실 투자 금액은 5억 3천만원 정도 예, 투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로 따져보면 4.8%대 어, 수익인데 어뭐 적다면 적고 괜찮다면 괜찮은 수익률로 보셔도 됩니다 현재 경기가 좋지 않은 관계로 어 지금 기준금리라든가 자꾸 인하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 해당 매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시세 분석인데 한번 이음 개별 공시지가나 이런 거 열람해 보면 평당 한 296만원 정도 어 공시지가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90.7평을 곱하면 은 공시원 지가 원가가 한 2억 6천 8백만원 정도 됩니다 토지 주변 공인중개사무실을 통해서 이제 알아본 과 주변 토지 시세는 이 코너 라든가 도로 사정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55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세로 땅값만 계산했을 때는 한 5억에서 6억 사이 그 어,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건물 원가는 이제 감가상각이 돼서 어, 거의 뭐 어, 유명무실하게 이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 쳐봤는데 에, 그랬을 때 2억 5,500만 원이 됩니다. 만약에 신축을 한다면은 뭐 300만 원 정도 이상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어, 건물 짓는데 한 7, 8억 이상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건물의 가치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평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러면은 이 위치가 어느 지역인지 한번 지도로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전 지역 인데요. 대전 지역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봤을 때어 해당 매물은 이쪽 서구, 서구 중에서도 이제 서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현재 어 해당 매물이 위치한 지역이고요. 음 현재 대전 같은 경우는 어 지하철이 이렇게 어그 서울로 치면 은 3호선처럼 이렇게 이제 1호선이 지나, 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향후 2호선이 서울 2호선처럼 이렇게 대전시를 한바퀴 도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지하철 서울 1호선처럼 이게 에, 지하철의 국철인데요. 어, 현재는 에, 이게 그 호남선입니다. 대전의 호남선. 근데 이제 여기에 고속화되면서 어, 일반 에 열차라든가 이런게 운행 횟수가 줄면서 이 기존에 이 국철을 갖다가 대전의 도시철도와 해서 용역이 발주되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4년 중공을 목표로 이렇게 어 지금 공사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확대해서 좀 보실까요 대전은 이 도안이 서남부지역 이게 도안동 신도시 개발지역이고요 어, 현재 구도심이 이렇게 이제 관저동하고 가수원역이 이렇게 가수원동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에, 그 중에서도 음, 가수원 은하 아파트가 이렇게 어, 2단지 예, 5단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면물의 위치는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수원역은 위치가 바로 어, 어, 이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아파트, 어, 단지 사이에 있는 건물이고요. 음, 어, 가수원역이 이제 개통이 된다고 했을 때, 거리상으로는 약 95m 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 그래서 이, 이 도로가 메인 도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현장을 촬영했는데 현장사진으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신나라 공인중개사의 돈이 되는 부동산 네, 부동산 마켓 시간입니다 아, 제가 오늘 어, 나와 있는 곳은 어,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에 나와 있습니다 아, 눈앞에 보이는 어, 저쪽 어, 이정표 이렇게 보이는데 가수원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눈여겨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모처럼 10억 어, 이하의 건물이 하나 나와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어, 지금 이제 건물 쪽으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어, 건물 들어가는 입구.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은하 아파트 어, 5단지 있고 예, 반대쪽으로는. 예, 예, 지금 지대가 높아서 잘 안보이는데 한번 올려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은하 2단지 아파트가 이렇게 어, 들어있습니다 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물건이 있는 쪽인데요 아파트를 사이에 둔 코너 각지에 있는 예,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에 보이는 이 도로는 어, 한폭 어, 10m 정도 되는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아파트 쪽으로 걸어가고 있고요 가소원역 쪽에서 아파트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 가소원동은 도시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지꽤 오래된 예, 지역인데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도심 상권이 아주 좀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쪽이 이제 은하 아파트 5단지 쪽이고요 어, 쭉 직진하면은 가수원 중학교 어, 약 700m 정도 네. 아, 300m, 70m 정도 저기 공종 미용실 있는데 그쪽 부분이 가수원 중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입니다. 예, 바로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어, 되는 이 건물이 예, 오늘 어, 어, 목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건물 안쪽 2단지 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아파트 2단지 인데요 378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어, 아파트 뒤쪽으로는 가수원초등학교 여기서 어, 거리 예, 한 300m 정도 되는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수원 초등학교가 있고 그 뒤쪽으로 은하아파트 1단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은하 2단지 아파트고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인데요. 음, 지, 지하 1층, 예, 지상 4층으로 된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은하 오수선 이렇게 되어있고요. GS25시 편의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2층은 교회가 들어와 있고 3층, 4층은 현재 그 학기도 보장으로서 2층을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건물로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코너, 삼거리, 어, 코너 같이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야채 가게 야채 가게로 운영되고 있고요 지하 1층입니다. 1층은 현재 창고로 사용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두운데요 창고로 임대가 나가 있는 상태 입니다. 세입자들이 네, 네, 입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내부까지 자세하게는 보여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 분위이라든가 네, 환경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층 양쪽으로 교회가 입점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예, 3층하고 4층은 현재 합기도 도장으로 전부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어, 건물 내부 모습을 정확히 예,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저쪽에 가서, 음, 건물 브리핑을 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어,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은 네, 가수원역 네, 지금 도시철도 어, 사업으로 인해서 용역이 한 33억 정도 들여서 이제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어, 기존에 국철 어, 호남선을 갖다가 어, 대전 도시철도로 어, 서울의 지하철 1호선과 같은 도시철도 형, 형태로 음, 개발해서 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편의시설로 사용하고자 이렇게 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요 2024년 개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건물은 현재 임차 내역으로 보면 은 임차 내역이 조금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향후 도시 철도 개통과 더불어서 또 대전 어, 가수원역 사거리, 어, 이 쪽은 도시 지하철, 어, 대전 에, 트램이 에, 지나가는 에, 주요 교통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에, 반대쪽으로 가수원 중학교가 있고, 가수원 초등학교 어, 어, 중간지점에 2단지와 5단지 아파트 사이에 있는 해당 건물이 되겠습니다. 어, 사무실에서 사실은 정확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겠지만요 어, 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중공면도는 비교적 꽤 오래됐습니다. 예, 90년도 8월 중공이 되어있고요 어, 대지가 90.78평이 되겠습니다. 해당 건물이고요 어, 90.78평 건축면적은 예, 바닥이 52.3평 52평씩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예, 4층에서 254평 보시면 되겠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음, 예, 8m, 8m하고 어, 도로 10m, 코너 각지로 보시면 어, 되겠고요. 어, 매매가는 9억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보증금은, 음, 예, 주인분이 임차, 어, 임대차 관계 별로 이제 좀 에,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어, 신경을 많이 안쓰신 편이에요. 그래서 임차내역은 월세합계가총 305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4,5년 후에는 어, 도시철도 배통과 더불어서 호재도 위에 남아있기 때문에 어, 해당 부분 입력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 지층 시야는 현재 한 57.7평 음, 인데요. 창고로 나가 있기 때문에, 예, 보증금도 없이 그냥 2월 23만원에 그냥 받고 있습니다. 예. 1층, 아, GS 편의점이 들어가 있는데, 어, 평수는 한 35평 됩니다. 어, 아, 2천에 150만원에 부가세 별도로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지금 뭐 4조 뭐 이렇게 대리점이라고 그러는데 현재는 그냥 야채가게로, 어, 나가 있는 상태고, 어, 보증금 없이 월 60만원 인, 인, 료를 받고 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쪽 코너 오수선 집은 1 0만원 받고 있고요. 500이 네. 1만원에 받고 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2층은, 예, 지인이 운영하는, 음, 교회라고 합니다. 아래서 어, 전세로 싸게 줬는데, 현재 전세로 5천에 입점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7, 5,6년 정도 되어있기 때문에 향후 좀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고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3,4층도 뭐 지인이라서 좀 싸게 나가 있는 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4층 앞에서 보증금 500에 60만원 부가세 별도로 입점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이 만 3년 정도 입점 있다고 됐다고 하는데요. 향후보증금은 조금 더 올려받고 사인도 올려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차료 관계는 좀 조정이 좀 필요한 상태고요 네. 수익률은 보시다시피 임차내역이 조금 저렴하게 나가 있는 상태로 현재 이자를 제한하면 213만 2천원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 매매가는 9억이고요. 보증금은 8천, 용자금액이 어, 2억 9천만원입니다. 그 제약에 대한 실투자금액은 5억 3천만원 정도면 해당 에, 건물을 에, 매입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수익률로 따지면 4.8% 현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는 추세로 보면 어, 은행 이자 대비 어, 4.8%라면 괜찮은 수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 향후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가수원 역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어, 국토교통부에서 34억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어, 2024년 개통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2단지 예 보시는 5단지만 해도 어, 천세대 어, 정도 입점이 되어있고 어, 저 계단 이쪽으로는 예, 주, 일반 주거지역 예, 주택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목이 주 메인이 돼서서 음, 초역세권 음, 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 오늘 중복이라서 굉장히 어, 태풍이 지나가고 한 관계로 습도도 높고 음, 덥습니다. 네, 건강에 주의하시고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어, 저쪽 학생이 앉아 있는 데가 어, 버스 어, 승강장도 있고 그 뒤쪽으로 차강막이 예, 쳐져 있는 그쪽이 이 가수원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구는 어, 이쪽 횡단보도를 건너서 반대쪽 예, 들어가는 입구로 보시면 되겠고요 예, 2024년 예, 개통목표로 지금 어, 용역이 발조돼서 사업진행중에 예, 예, 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철을 예, 예, 호남선을 어, 대전 도시철도로 어, 어, 활용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어, 소개를 마쳐드리고요. 해당명을 관심 있으신 분이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고어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